평소의 습관이 승패를 가른다. 생활습관이 꼬로만 놈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평소의 습관이 매매의 습관으로 무의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매매법이든 타이밍인 비법을 얻었다 해도 좀더 나은 수익률을 찾기 위해 스스로 꼬로만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생각과 행동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성인 군자처럼 매매해도 살아남기 힘든데 꼬로만 놈이 어찌 매매를 차분히 할수있으리오 평소 본인이 사소한 일에 이익을 취하는 습관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별거 없다. 술값 안 내고 도망가거나 담배 꽁초 아무데나 버리거나 줄안 서고 새치기 하거나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노란 신호 때 꼬리 물거나 지가 하면 로맨스고 너미하면 불륜이라고 떠벌리거나 생각이라도 그리한다면 어찌 시장을 냉정하게 바로 볼 수가 있겠는가 나라는 놈이 꼬롬한가 겸손한가? 어떤 놈인지? 냉철히 판단할 수가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않을까? 주식을 이기는 방법 보통 주식에 입문하신 계기가 세상에 태어나 자리 잡으면서 잘 적응하고 잘 버텨왔기 때문에 까짓껏 주식도 잘 이겨나가리라 언젠가는 자리 잡으리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을 것입니다. 헌데 지금의 잔고는 수면 아래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주식생활 10여년을 하면서 대략 느끼는 것인데 주식의 모든 비법은 TV나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허나 문제는 그 비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잔고는 아직은 수면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서 노는 법을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쌍봉이다, 쌍바닥이다, 지지선, 이평선타등원리 거래량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거다 해야 합니다.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평선 매매법으로 하다가 한두 번은 잘 맞는데 서너 번째는 잘안 맞습니다. 모든 비법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는데 나중 가면 못 맞출 때가 많습니다. 비법에 양념이 더해지는 경우죠. 여기서 양념이란 욕심이죠. 욕심이란 양념이 추가가 되니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배가 잠수함에 되어 있는 거지요. 요즘 수면 아래에서 잠수함들끼리 부딪힙니다. 수면 위에서 노는 법. 이거 별거 없습니다. 공부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죽도록 해야 합니다. 어지간한 보조지표, 매매 방법, 세력들의 습성. 이런 거 알아야 합니다. 근데 잘안 됩니다. 집안의 대소사, 경조사, 회사에서의 인간관계. 술자리, 자격증 등등 사회는 공부할 시간 잘안 줍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머리가 나빠 잘안 된다. 핑계입니다만 알고는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최소 들어는 봤다라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냉정히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꼼꼼한 사람인지, 덜렁대는 사람인지, 기본적인 사물에 대해서도 냉정히 평가를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나 댓글도 냉정히 평가를 내릴 줄 아는 지식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오보가 많습니다. 댓글이 많다고 추천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회사 동료에게서도 좋은 점은 좋다고 평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말고 속으로라도 내릴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매매 종목들도 냉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싫다고 모든 것을 나쁘게 본다면 계속 잠수함 몰고 다니시다가 고장나서 가라앉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내가 사물을 냉정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집이 더러우면 치울 줄 알아야 합니다.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물을 냉정히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영원히 수면 위에서 놀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냉정한 평가를 내릴 줄 아는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상대의 평가는 냉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평을 제대로 할줄 모른다면 주식의 바다에서 항상 수면 아래에 있지 않을까요? 주식을 이기고 싶으냐? 주식을 이기는 방법에는 깨달음이 최고인데 요즘 말이야 조선업체들과 건설업체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말이 아니야 매일 뉴스에 나와. 그 정도로 지금은 심각해. 조선업체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적자야. 한마디로 이놈들이 배를 못 만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야. 건설업체들 집을 만들 줄 몰라서 코너에 몰린 것이 아니야.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해외 변수 국내 변수 즉 변수의 코너에 몰리고 망하게 되거든. 주식도 마찬가지야. 초보나 하수들은 배를 만들 줄 몰라. 기술이 부족하기에 기술을 쌓아야 돼. 설계 용접부터 시작해서 엔진 프로펠러 하여튼 엄청 많아. 지금은 그게 전부야. 기술을 쌓아야 배를 만들든지 하지. 중수는 기술보다는 변수에 망하지. 배만드는 재주는 있는데 더큰놈 만들고자 차입해서 크게 키우다가 변수 유동성에 몰리게 되지. 고수는 그나마 버텨. 그러니 고수지. 평소 벌어놓은 거 모아놨다가 이럴 때 버티잖아. 이게 고수야. 고수. 별거 없다. 비퍼. 기술 배우고. 그 다음 자금 관리할 줄 아는 거. 잘 나갈 때 모아놓으면 이럴 때 욕이 나잖아. 내가 어디 수준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 노숙자와 초보. 노숙자에게 조언을 한마디 구하면. 다들 귀찮다고 저리 가라 손짓을 하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은 나처럼 되지 마시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 자기 자신이 노숙자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노숙자를 벗어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귀찮고 짱나거든. 바꾸면 될 것을 초보나 하수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이 하수라는 잘 알고 있다. 허나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날 그날 대충대충 지수 보고 종목보고 하루하루 날 보낸다 하락하면 울상 상승하면 싱글벙글 공부도 안하고 날로 먹으려고 든다 요즘 시황 손실은 크지만 공부하기 딱이다 수익보단 내공을 많이 쌓아야 한다 하락장에서 큰 경험에 알짜 내공이 쌓인다 초보와 하수들아 주식시장은 알라 장난치는 곳이 아니다 내가 주식판의 노숙자인지 아닌지 잘 파악하시고 고집과 아집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면 영원한 패배자가 되지 않을까? 수익을 내는 자의 마인드 여러분은 이말 뜻을 이해하는가? 이게 어디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글의 뜻을 알 거구마 첫째는 적은 수익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현재 계좌 잔고가 반토막 이상이신 분들은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다. 아니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다. 지금의 자리에서 불평 불만을 하지 말고 외장고가 바닥인지 살펴본 후 다시는 두번 반복하지 않으리라라는 큰 다짐과 실패한 투자의 습관을 바꾸면 된다. 성공이라는 목적지도 실패라는 길목을 거쳐야만 도착할 수 있다. 지난 날을 돌아봐서 자신이 별탈 없이 살아왔다면 아마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나도 참 죽을 고비 많이 넘겼다. 둘째 뼈저리게 마음 고생한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한다. 주식 투자를 주식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초점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보통 주식에서 수익 나면 어떻하는가? 기본적으로 돈쓸 국리를 한다. 이것은 뭐랄까? 벌면 쓰는 서로 떨어져 살 수가 없는 물과 물고기와의 관계라고 해야 하나? 어엿튼 주식은 생활과 밀접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주식을 생활과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생활 습관이 손실의 습관이라면 주식의 습관도 손실일 가능성이 크다. 역으로 나의 습관이 존중이나 존경받는 습관이라면 성공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마디로 주식 투자를 생활 투자와 병행해야 성공으로 가더라. 나이에 걸맞는 행동과 말투. 사회적인 지위에 걸맞는 습관이 몸에서 저절로 묻어날 때 비로소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셋째로 주식에서 성공하고 싶거든. 본인의 생활습관과 사소한 주위 환경투자는 주식투자와 같다라고 깨달을 때야 많이 성공할 수가 있다. 즉, 생활의 성공이 주식의 성공이다. 집구석 추잡은 놈 치고 돈번놈못봤다 성질 더러운 놈 치고 말투 더럽게 하는 놈 치고 돈번놈못봤다 이런 것부터 바꿔봐. 주식은 이런 것보다 몇 배로 더 어렵대이.